봅시다 시작 v 내가 하는 걸 보세요 하고 이리 가 가지고 찍고 와서 첫 줄로 다시 가요 첫 줄이 아니면 첫 줄을 확인하고 끝까지 가서 F4 누르고 3, 0 엔터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서 0 쓰고 올라와 카피 구가는 구해놨고 이번에 하나 더 있어. c 제조사라는 걸 내가 추가했어요. 자, 너구리를 어느 회사라면인지 찾아오래요. 이 표에 가면 있어요. 너구리의 왼쪽에 보면 너구리 옆에 농심이 있어. 그죠? 이 농심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할때 이렇게 하면 돼요. 찍고 너구리를 찾은 다음에 왼쪽으로 한칸 가서 농심 이렇게 열라면, 열라면을 찾아서 열라면을 찾아가고 열라면 어디냐 열라면 찾고 왼쪽에 있는 오뚜기 이거 하면 되잖아요. 근데 부이루 값은 이걸 못 해요. 부이루 값에서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너구리를 찾으래. 너구리를 찾은 다음에 이 표에서 이렇게 해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왼쪽에 너구리가 있어야 되는데 왼쪽에 농심이 있어버리니까 못 찾잖아요. 너구리 어? 너구리의 왼쪽 값은 불러올 수가 없게 돼. 자자 부이루 값의 가장 큰 근원적인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 기준이 되는 놈의 표에서 위치상 왼쪽에 있는 애들은 불러올 수가 없어 그래서 다른 함수를 쓰래요 아주 어려운 함수 두 개가 있어 근데 그두 개의 함수를 가지고 써서 한들 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자주 안 나오거든 브이로컵을 쓰는데 왼쪽 거를 불러오는 케이스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배워봤자 잊어먹고 잊어먹고 자,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걸 쓰는 게 좋겠죠 그 간단한 방법이 있어. 뭐냐면 이 오리지널 표에 표에 약간 수정해가지고 맨 오른쪽에 다가 그냥 이거 하나 넣어놔 이렇게 불러와 이렇게 어, 알겠어요? 저기 왼쪽에 있는 그 값을 내려두고 오른쪽에다가 거울처럼 하나 만들어놔 이렇게. 이 표에 왼, 오른쪽 공간이 부족하겠어요? 16,500개인데? 부족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표에 20개짜리, 열이 20개짜리든 30개짜리는 31번째나 이런 데다가 찾고자 하는 오른쪽에 옮겨놔 버리면 항상 너구리보다 오른쪽에 있는 걸로 만들 수 있죠? 그럼 끝이야. 다른 복잡한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 알겠어요? 우리가 불려오려고 하는 그 테이블을 약간 수정하면 돼, 이렇게. 그럼 금방 끝나. 카피 페이스트 하지 말고 그냥 등호를 써서 불러와야 돼. 알겠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어? 탐색 범위를 이렇게 추가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되냐, 탐색 범위. 탐색 범위가 이렇게 되면 되죠, 다시? 에? 왜 등호를 썼겠어요? 그냥 똑같은 게 돼, 카피하면 안 되고 등호를 써서 얘기를 이기로 그대로 가져오게 이렇게 해 놓으면 여기 있는 게 혹시 바뀌더라도 농심이 주농심으로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알겠어요? 뭔 소리야, 농심이 나중에 여기만 바뀌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표에 변화가 생겨서 주농심으로 바꾸래요. 그래도 다시 카페이스를안 해도 연속돼서 바뀐 값을 가져오게 돼 있다고. 그래서 등호를 쓰라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붙여놓은 다음에,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되냐. Vlookup. 너구리를 찾아라.인데, 탐색 범위가 너구리가 있는 오른쪽 끝까지 간다. 이거예요. J, E, S, L, 까지 F, C. 그러면 그분 몇 번째 칸이에요, 이번에는? 하나, 둘, 세 번째 농심 그 값을 불러오라는 거죠. 3, 콤 0. 농심이렇게불러와 카피해서 밑으로 쭉 이때도 마찬가지에터친 거잖아요 이렇게 다돼 해보세요 이걸 하는 거야 이거는 v l o o k 을 여러분들이 20번 v l o o k 을 하면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잘 없어 찾고자 하는 왼쪽 있는 값 어떻게 오른쪽에다가 옮기면 된다 끝 이거 잊어먹겠어요 여러분 이건 거의 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의 지혜 수준이야 생활의 지혜 v l o o k 응용 2에요 지금 여기에 보면 위에 이쪽은 아까랑 다르게 한칸 내려가 있어요. 지금 여기 위에 행 사비를 하나 해가지고 한줄씩 밀려있죠? 이걸 하나 추가한 거야. 여기에 내가 열 삽입을 이렇게 할 거예요. 열 삽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열 삽입 1, 2, 3, 4한 10개 정도만 해보세요. 여기 위에 이제 일단 지우세요. 위에 빈칸을 지우고 이런 상황일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I부터 여기 U까지 있죠 U든 T든 여러분들 VLOOK를 어떻게 하냐 실무에서 어, 이 정도 많아요 열 간격이 이렇게 열이 여러 개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U가 지금 13번째인데 13번째 값을 불러오는 식으로 v l o o 를 하게 돼 아까처럼 두개짜리 이런 거 없어요 많으면 30개야 그때 v l o o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기 화면 보세요 자. 내가 어떻게 하냐면 너구리를 찾아라 하고, 일단 입력을 해. 일단 너구리부터 시작하지. 너구리가 있는 이쪽.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F3 해놓은 다음에, 콤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기 시작해. 그러게, 그런단 말이에요. 먼저 열강극을 세보는 경우보다는 급하니까, 먼저 싹 입력해놓고, 이때 세기 시작해요. 모니터를 손으로 클릭해.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구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하고 13이라고 이렇게 쓴다고.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된다고 근데 이게 13인지 헷갈려 가지고 만약에 이게 탐색 범위가 더 많아 더많아갖고 13인지 14인지 헷갈려 갖고 15라고 썼어 그랬더니 이렇게 답이 안 나와 이상하게 나오죠? 너무 많아 많아 가지고 이칸수에다가 날새 몇 번째 칸인지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자, 이걸 표맨 밑에나 맨 윗줄에다가 내가 여기서부터 1이구나 여기가 1 맞아요? 탐색 범이라면얘가맨 왼쪽 첫 번째 칸이죠. 1, 2, 3, 4 이렇게 하고 일련번을 숫자를 써놓으면 은 내가 손가락으로 세는 것보다 빠 정확하죠? 정확하고 빠르잖아. 그래서 이거 일련번을 쓰는데 일련번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가 하는 방법을 써보세요. 자, 컬럼이라고 써서 컬럼. 컬럼, 괄호 열고 닫고 끝. 하고 카페에서 붙여보세요. 여기 끝까지. 이거는 알파벳이 몇 번째 알파벳이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연속된 숫자가 나올 수 밖에 없어. 9번부터 9, 10, 9에 시작했으면 10, 11, 11, 11 12, 13, 25 이렇게. 먼저 이해 돼요? 연속된 숫자 값으로 1년 번호가 매겨진다고 그게 몇 번째였던가네. 우리 관련된 게 이게 아니죠? 9번부터 2 5번까지이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이거를 1에서 시작하는 걸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떤 계산을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얼마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8을 해주면 모두 다 8씩 빠지면서 항상 연속된 번호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요이 간단한 산수로. 알겠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17이었어, 17. 1, 2, 3, 4, 5, 6, 7, 8, 9, 17이었네, 17을. 여기다가 17이라고 써주면 돼. 17이라고 쓰면 답이 나올 거야. 일단 이거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이런 방법을 썼어. 저뿐만 아니라 책에 없을, 책에다가 안쓸 뿐이지 실무에서 엑셀 많이 하는 사람은 다이 방법을 쓸 거야. 항상 내가 제대로 불러오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일련번호를 내가 쓰는 탐색 범위의 일련번호들을 여기서 써놔버리면 절대 안 틀려. 왜냐하면 비슷한 값들이 써있을 수 있거든요. 16번째 칸에 이런 값들이 써있다고 생각해봐요. 16번째 칸에는 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 불러오고도 잘못 불러온지를 모를 수가 있다고. 알겠어요? 이거를 16이라고 잘못 썼을 때 결과 하나 딱 봤을 때 비슷해 보이잖아요. 뭐가 틀렸는지는 몰라. 알겠어요? V루크 한번 잘못 써가지고이 값이 160, 106만 2 0 원인데 하고 말을 하게 돼. 이 숫자를 알려줘요, 팀장한테. 팀장에 그걸 적어다가 회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러다가 다음 날 박살이 나는 거야. 그런 상황들이 나오기 매우 쉬워, V루크급 쓸 때. V루크급에서 인간적인 오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로록를 써서 인간적 오류가 아예 제거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몇 번째 칸을 불러올 거냐를 내가 손가락으로 잘못 세다 보면 엉뚱한 값이 들어와 가지고 비슷비슷해 가지고 에러인지 중간에 필터링이 안 되고 쓱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 자, 그래서 위에다가 일련 번호를 쓰는 방법이 있단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고 쉬워요. 그다음에 잘 없는데 저는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나오는데 내가 이것도 내가 작업을 하고 있어. 이 시트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열이 하나 추가될 수가 있어요. 추가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열을 삭제할 수도 있어. 하다 보니까. 그럼면 여기가 15에서 16, 17을 왔다 갔다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VLOOKUP 값이 이상하게 돼있어요 지금 가면. 17을 가져오라니까 못 가져와. 그렇죠? 아까 15, 15짜리밖에 1 5 없는 표에 17을 가져오라니까 없다 그랬죠. 다시 수정을 해줘야지만 돼.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했냐면, 여기 숫자 값도 그냥 숫자로 15라고 입력하지 말고, 저 칸에 있는 저거 셀 주소를 넣자. 항상 저기가 우리가 불러오는 칸의 간격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내가 불러오는 건 요, 요 점. 이지점의요 값이죠. 그게 일련 번호가 항상 저거 따라오게 돼 있죠? 저 숫자, 저 15칸에. W가 X가 되면 16으로 자동으로 바뀔 거고, V가 되면 14로 바뀌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저거는 바뀌어. 그놈이 따라다니기 이제 돼. 여기다 놓고 아예 여기 V로컵에 열 간격 일련번호 번호를 내가 직접 손으로 쓰지 말고 그일련번호 이미 적혀 있잖아요. 어디에? 여기에. 일련번호 있는 칸을 그냥 입력하라고 V로컵 안에. 알겠어요?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해보고 카피, 해서 카피를 해봐. 그럼 다 지금 W1로 가져오니까 절대 참조한 거예요. W1이 되게 하려고 아래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책에 여기까지 내가 설명을 해놨어. 자열 간격 번호를 쭈루루룩 컬럼이라는 함수를 써서 만든 다음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놈의 바로 윗줄, 맨 윗줄 그 셀을 v 급식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W1이 됐다가 V1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야 될까? 그러더라도 항상 그놈의 값이 3이면 3이 되고 5, 5면 5로 바뀌고 자, 줄여, 늘려봤어. 늘리면 W가 아니라 AA로 되죠. 19가 돼야 되잖아. 19가 좋아야 돼. v 급에서 19가 자동으로 AA로 여기다 같이 업혀 져있어 AA로 여기서 몇 개를 내가 열 삭제를 했다 준다 줄여서 11이 됐다 그때는 S죠 S로 자동으로 바뀐다고 VL급 식에 넣었을 때요 셀의 주소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돼요 예 자동으로 업데이트돼 함수 안에 셀 주소가 들어간 다음에 그 셀의 위치가 바뀌면 쫓아다닌다 그랬어요 자 요거를 잊어먹지 않겠죠 자 커피 A-00이라는 상품명을 여기서 찾아 가지고 찾으려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맞아요? 지금 이 칸에 여기 두 번째 여기 여기 있는 거죠 이 안에 커피 이, 여기 여기 두져야죠 여기 두져야 하 하나 둘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가져와야 돼우리가 파는 가격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아까 브이루컵 안에 요걸집어내야 된다고 탐색 범위로 자 여기다 브이루컵을 내가 해 가지고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아까랑 뭐가 달라 아까는 같은 시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보고 내가 찾으려는 거랑 탐색하는 거랑 같은 시트 안에 있죠 이런 식으로 작업한 건 별로 없어 대부분의 작업은 시트가 달라요 다른 시트나 다른 파일에서 불러봐 그래서 그래서 어렵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 보세요 똑같이 하는데 보기만 하세요 하고 E2에 있는 커피 A-001을 찾아라 저걸 놓고 콤마 어디로 가야 돼 지금 그게 있는 표가 상품 마스터에 있어요 상품 시트를 가서 여기서 취하겠다고 줄 B열 여기가 제품들 이름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끝까지 컨트롤 10초 살펴 오른쪽으로 그 중에서 몇 번째 값이라고요 보면서 하나 둘세 번째 3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거야. 그러면 공급 가격이 우리가 물건 파는 가격이야 화살표 아래로 쭉 이게 다 끝까지 오는 거야 내가 보면 여기까지 없잖아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는 끝까지 온 거예요. F4. F4를 눌러야죠. 고정시키고, 3, 콤마, 0 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도 안 오면 여기서 다 입력하고, 여기서 엔터를 쳐. 이 시트에서. 그러면 거기 자동으로 그 화면이 그리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마우스에서 그리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끝. 이렇게 해보세요. 난다 했으면 어떻게? 아래로 여기 맨 밑줄로 가야죠. 컨트롤 컨트롤 키, 컨트롤 키 누르고 맨 밑으로 가 이렇게 가가지고 0영고 올라와요. 예? 이렇게 한다 고 그랬죠. 그럼 3, 지금 3,600 개인데 끝에서 끝으로 왔다 갔다 해 이렇게. 예? 그래서 첫줄 카피해서 아래로 컨트롤 10수 화살표 아래로 끝까지 가서 엔터. 다 복사가 된 거예요. 3,600 개다 복사된 거라고. 밑에까지 다 돼. 됐어요? 봅시다. 시작. V, 내가 하는 걸 보세요.